네 유튜브에서 부동산 마켓을 검색하는 음, 내용을 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이 PC 화면 인데요. 어, PC 화면하고 일반 스마트폰 화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스마트폰은 이, 이 돋보기를 눌러 주시고 이 검색창이 나타납니다. 그러면 검색창에다가 예 부동산 마켓 라고 치시고 엔터나 이 돋보기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어. 어, 해당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이제 제가 올려놓은 이 음, 채널인데요, 유튜브 채널에 제 그림하고 부동산 마켓 어, 이 그림이 있습니다. 이렇게 눌러서 들어오시면 되고 음,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다 원전 은 내용입니다만 어, 다른 음, 채널도 이렇게 덩달아 올라와 있습니다. 좀 음, 혼동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맨 앞에 제 그림하고 부동산 마켓 에, 이 에, 부동산 마켓을 클릭해 주시면은. 제 채널로 어,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음, 그러면 이제 에, 테마별로 건물 매매 임대 에, 업로드한 부동산 일반 부동산 에, 다가구 상가 주택 토지 에, 에, 매매 임대 그 다음에 성공 투자를 위한 부동산 지식 다지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얹어 놨습니다 이제 필요한 거 있으시면 클릭해서 보시면 어,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음, 해당 또 화면에 없는 것은 옆에 이제 화살표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밑으로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눌러셔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동영상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